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노후의 목돈 정말 중요하죠. 다들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목돈을 관리하는 여러가지 상품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빠지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입니다. 달러 자산입니다. 이 달러 자산은 특히 노후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방송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제 생각이고 모든 투자나 상품 가입에 대한 판단 그리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 파는 가게는 그동안 달러 자산의 진심이었습니다. 달러가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1,300원대 이미 돌파했죠. 자 그래서 최근에 돈 파는 가게가 달러에 대해서 올린 영상들 보시면 달러가 오를까 내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동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달러가 없다고요 이런 썸네일도 있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글로벌 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IMF 때 달러가 굉장히 비쌌죠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어, 지금 러시아 문제라든지 또 어, 미중 갈등 문제라든지 또 미국이 독자 경제 노선을 더욱 강화하는 이런 등등에서 달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것도 제가 이야기 드렸고 어, 올 초에는 1200원을 달러가 돌파했을 때 그때 대부분 금융가에서 달러 1200원 지금 오버슈팅 즉 비싸졌다 조금 있다가 내릴 거야 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도 아니다 지금 달러 지금도 달러가 싸다라고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00원을 돌파해 있는 거죠. 자, 그동안 돈 파는 가게는 그래서 달러 자산에 진심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 갈면 갈수록 각자 도생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자, 이것은 에너지, 자원 전쟁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이제 자원 확보, 자원의 국유화, 자원을 무기화하는 것에 이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죠.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죠.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이게 위협적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1등, 세계 1등, 2등의 백권전쟁이 오래전부터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죠. 각축전이 앞으로 더 치열해지겠죠. 그런데다가 뭐 러시아 등등이 개입하면서 이제 신냉전 시대 과거의 냉전 공산당 또 자본주의 이런 것들의 1대1 구도가 그동안 글로벌 협업 체계로 없어졌는가 싶었더니 다시 등장하고 있죠. 어, 또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독자적인 경제를 향해서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 예, 근데 미국은 대표적인 수입국가였는데 이제 핵심, 그 핵심 제품들을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겠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핵심 제품들은 뭡니까? 주로 반도체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 뉴스 나온 거 보면 반도체 공급망 해비체, 칩포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여기에 가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지금 갈등 국민에 있다는 것그 다음에 반도체 지원법 그 다음에 또 최근 어 이야기되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의 독자 경제를 강력하게 속도 내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이 이슈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국가에 어떻게 작용해서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딱한 가지 확실한 거. 그게 뭐라고요? 한국은 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후에 달러 자산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씩 또 주요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해비체 칩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포는 어떤 국가들입니까?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자, 이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이 기술 동맹 기술 동맹을 통한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칩포인데 이것은 명분이고 실질적인 목표는 뭡니까? 바로 중국을 제재하자 미중 갈등에서 비롯되는 백근전쟁을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합니다.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이 우리가 치포에 가입해서 잘못 운신을 하다 보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사 사드 갈등을 다시 돌이켜보면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중국 시장에 비해서 반도체 수출 비중은 낮지만, 낮지만, 반도체라는 설계, 즉 기술, 장비, 이런 모든 기술의 원천, 원천권을 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관리하면 반도체 제품 자체를 아예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냐, 미국이냐가 아니라, 중국도 만족시켜야 되고, 미국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그게 이게 쉬울까요? 지금까지는 쉬웠을 수 있으나, 앞으로 글로벌 갈등이 훨씬 훨씬 치열하게 전개되는 와중에서는 한국의 운신 폰이, 운신 폭도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거죠.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도 보겠습니다.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이라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에 520억 달러 우리 원하로 약 68조 원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 지원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도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계속 실패해 왔지만 실패했다고 포기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자칫하면. 미국의 반도체를 공급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계속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겠죠. 자, 이것은 한국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아까 치포 문제도 있지만, 미국이 자체적으로 인텔 또 마이크론 등등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육성하겠다. 자, 그것들이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쟁자들이잖아요. 그 경쟁자들을 다시 강하게 육성하겠다 하면 그 자체로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데 여기다가 중국도 그것으로 인한 자극을 받아서 반도체 산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하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반도체 강국이었던 한국의 미래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74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70조 규모인데 이 가운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 근데 전기자동차 하면 한국도 지금 아주 강국이잖아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 첫째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라야 한다 어, 한국에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미국에서 지금 생산하는 전기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또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배터리, 부품 그리고 핵심 강물, 니켈, 뭐 이런 등등 핵심 강물의 원산지 비율이 2024년 그러니까 후내년까지는 40%를 충족해야 되고 2029년에는 100%를 충족해야 되는데 즉, 미국이 생각할 때 동맹국가들의 원산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원자재를 쓰면 그것을 통해서 2차전지를 생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미국 시장에서 지금도 미국 생산 전기자동차가 아닙니다 미국에 팔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는 그래서 지금도 보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들 주식들이 좀 떨어졌죠 앞으로는 핵심 강물의 원산지 비율 즉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한국의 2차 전지도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처럼 그동안에 자동차 강국이었던 한국의 미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위기의 한국 그러니까 한국이 위기다 라고 하면 원화가 불안, 불안하다 불안즉 원달러 한율이 계속 압박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위기의 한국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출 기반 경제가 불리해집니다. 우리나라는 내수 경제가 아니라 수출 국가잖아요. 근데 각국들이 각자 도생하자 하면 수출이 점점 힘이 없어지겠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각자가 각국이 각자 도생하자 하면 미국도 반도체 수입을 줄이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자 그렇게 하면 예컨대. 한국의 수출 기반 경제가 불리해질 수 있겠죠. 또이 같은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마찬가지 또 아시아태평양 쪽에 여러 가지 영유권 분쟁들이 있죠. 중국이 항상 끼어들어갑니다. 당장 한반도만 하더라도 지정학적 위기 이것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될 수밖에 없겠죠. 대만 문제라든지. 자 그것은 한국에도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한국 정치, 안보, 경제뿐만 아니라 그죠. 자 그렇게 되면 특히 한국은 국가 재정 부담도 증가합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의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고령하잖아요. 고령하니까 여러 가지 고령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이 많아지고 당연히 그것은 국가의 재정을 부담시키고 그것은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세금도 증가시키고 세금이 증가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도 위축이 되겠죠. 등등해서 결과적으로 또 국내 기업 성장을 위축하는 단계에 이르를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달러는 앞으로도 지금 1300원을 돌파했지만 물론 뭐 달러는 주식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겠지만 변동성이 커지지만 오르내리고 하는 변동성은 여전히 커질 것이다. 떨어지도 기 하겠지만 빨리 오르기도 하겠고 즉 옛날처럼 달러가 안정적인 환율로 오랫동안 유지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노후, 특히 목돈 관리에 정말 달러 자산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물론, 달러 자산을 어떻게 내가 확보할 거냐라는 것은 본인의 재정행편, 그리고 투자 적합성에 따라서 판단해야겠죠. 달러와 달러 자산은 다릅니다. 달러는 내가 달러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 뭐, 그것도 큰 틀에서는 달러 자산이지만 달러 통하죠. 돈을 가지고 있는 것. 달러 자산은 달러로 표시된 자산, 근데 미국 주식, 도뭐 주식 ETF, 또 미국 채권형 ETF, 우리나라에도 채권형 펀드 같은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달러로 미국 채권을 사는 거죠. 미국 채권형 ETF, 자,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살수 있는 것은 꼭 미국 채권형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 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시장에서 아시아 ETF를 살 수도 있습니다. 예근데 미국 주식시장에서 쿠팡을 살수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어쨌든 달러로 살수 있는 것들을 다 달러자산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고배당, 아무래도 미국은 배당천국이라고 하고 배당이 높으니까 배당 성향이 높은 ETF들, 고배당 미국 ETF를 사는 것도 달러자산이죠. 참고로 저희 이제 바인 투자자문에서 삼성증권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월배당 월배당, 미국 이태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속하죠. 근데 대부분의 배당형 상품들은 일단 원본은 저변동, 원본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운용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바인네사는 월배당 미국 ETF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죠. 매년 한 5% 내외의 배당이 따박따박 매달 나오지만 원본은 좀 저변동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본인의 재정형편 투자적합성에 따라서 판단해야겠지만 가능하면 내가 가진 목돈 중에서 일정 부분은 달러 자산으로 조금 분산해 놓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꼭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투자하는 해외펀드 같은 거 있죠. 해외펀드 가운데서도 한 해치가 되는 즉 환율 변동의 위험을 아예 제거해 놓은 해치 상품이 있고 은 해치 상품이 있습니다. 보통 UH라고 보여야 되는데 자은 해치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그대로 내가 내 상품에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서 1번, 2번, 3번처럼 달러 자체로 투자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 해외펀드 언해치형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달러 자산을 간접적으로 가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달러 자체를 가질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달러는 계속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오르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이제 변동성은 확대되지 않을까. 많이 올랐다면 또 조금 떨어지고 이것이 오르내림 폭이 많이 이제 확대되어 있는. 자, 그렇다면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오히려 환차익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차라리 달러 자살이 낫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조금 안정이 되면 자산이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안정이 된다는 거니까 달러가 안정이 되면 그것은 이제 주식 쪽이 오히려 오를 수 있죠. 자산이 오를 수 있고 또 반대로 주식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로 해치 효과가 있는 거죠. 아 환율이 떨어졌다고 하면 달러 자산, 그예컨데 주식이 오를 수 있고 또 주식이 떨어졌다고 하면 반대로 관유로 올수 올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했지 않은 기능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히 노년에 달러 자산이 중요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목돈을 여유 있게 가진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노후에는 뭐 크기만 규모만 다를 뿐이지 어느 정도 다 목돈들은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 노후, 재정관리, 목돈관리에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 025360 153 또는 카톡에서, 카카오톡에서 돈파는 가게나 바인투자자문 검색하시면 채팅창이 있습니다. 1대1 채팅창 이용해서 문의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